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8강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두강 남았습니다. 어. 자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정속절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 접속사인데 그죠? 예. 그까지 끝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아, 끝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 끝을 잘 맨, 마무리 지으셔야 어,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어, 열심히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패의 결과는 반드시 복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고,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그걸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결국은 녹음해서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죠? 뭐본 강의 또 보고, 아니면 녹음해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자꾸 듣고,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영어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 또 여지없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 덮어주세요. 자, 노트 꼭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음, 장구치와 함께 자,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기, 우리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자,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저 문장, 그, 우리말 해석을 읽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장고지가 읽어주는데 이게 구조가 느껴진다 아니면 안, 못 느껴진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복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잘 느껴지겠죠 그죠죠자 네.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일을 끝낸 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조가 느껴지십니까 자, 구조가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아, 이거, 하여튼 종속절에 부사절이 사용됐구나라는 건 최소한 먼저 간파하셔야 되고, 그죠? 어, 부사절은 위치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둬도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이 있구나. 내가 이 일을 끝낸 후에 너한테 전화할게. 그죠? 어, I'll call you after I finish this job. 이렇게 해도 되고, after I finish this job. 알코올 자, 이렇게 되죠. 쉼표만 찍어주면 되죠, 그죠? 자, 또 찾아보세요. 자,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가 바쁘다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가 바쁘다면, 요 부사절이 사용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대충 감오죠, 그죠? 자, 정확하게 영어로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구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자, 이번에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자, 구조 보입니까? 이번에 명사절이죠, 그죠? 어, 나는 그가 옳다고, 다고가 뭡니까? 대시죠, 대. That, 그죠? 해석의 원칙도 있죠, 그죠? 주어, 주절의 1번, 주절의 주어 1번, 종속절의 주어 2번. 그러니까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자, I think that he is right.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는 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 대충 잡힙니까? 예. 네. 자, 구조.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어디 뭐 어디, 어디 뭐뭐가 있다 이럴때아대열아대열 이즈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 찾아야 되고 그죠 아 종속절에 비코드가쓰였구나 이거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비코드 종속절을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앞에 두면 심평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 자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번에 정속절에 뭐 무슨 절이 쓰였습니까? 명사절이 사용되었죠, 그죠? 누구를 만났는지 의문사, 접속사, 자, who가 사용됐어요, 그죠? 그리고 구조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전반적인 구조는 사형식이에요, 그죠? Can you tell me 직접 목적절 who you met yesterday 이렇게 되니까, 그죠? 전반적인 구조가 사형식이라는 거 그리고 목적절 그 목적절의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 접속사 후가 사용됐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또 한번 구조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자 당신은 이게 주어겠죠, 그죠? 당신은 왜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세요? 자 당신은 왜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거 구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 자, 기, 이러면, that이죠. that. 예. 자, why, 자, 의문사 왔으니까, 음사를 맨 앞에 보내야 되죠. 그죠? 당신은 주니까, 당신은 원하세요. 왜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 why do you want that? I go there.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다 당신은 왜 내가 거기에 가기. 기자가 뭡니까? 대시죠. 그죠? 겉기라고 그, 다고. 미음. 그죠? 예. 기는 아까 다고도 대시니까 기도 대시예요 그죠? Why do you want that I go there?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대시 사용된 그 명, 종속절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사용된 그 문장은 두개 절, 그러니까 복문은 O형식으로 한 개의 절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at I go t h e r e 를 Why do you want? 다음에 목적의 자리에 I를 땡겨서 Why do you want me to go there?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자, dash, 접속사 대시 a 사용된 복문은 O형식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자, 압축파일, 뭐 알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죠? Why do you want me to go there? 이렇게 씁니다. 죠 자, 당신은 언제 그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나요? 자, 구조. 자,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당신은 언제. 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갔죠? 그죠? 언제 그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나요? 자, 전체 문장은 단문이에요, 그죠? 매등식이죠. 당신은 언제 그에게 그것을 말해주었나요? 이러면 사형식이죠. 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뭐무을 뭐무 해주다니까. 그 when 자, 과거니까 did you 이렇게 해죠. When did you tell him that 이렇게, 그죠? 대시 직접 목적어예요, 그죠? When did you he tell him that? 당신은 언제 그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나요? 자, 구조 보입니까? 자, 영어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또 찾아보세요 그는 왜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나요? 자, 그는 왜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나요? 자, 구조, 몇 응식이죠? 몇 응식? 그것을, 왜 그것을 당신에게니까, 몇 형식이죠? 3-1형식이죠. 그죠? 3-1형식이에요. 이 4형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why, 자, 그가 왜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Why did he give, 원형동사, it to you. 자, why did he give it to you? 이렇게 하면 3-1형식이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자또한번 봅시다. 당신은 당신은 내가 어? 자 주어가 두번 나왔어요, 그죠? 당신은 내가 무슨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내가 무슨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 이랬습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갖기를 원하세요. 이러니까, 일단, 대시 사용됐을 것 같아요. 대다이면 O형식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대다이면 O형식이에요. 의문사가 뭡니까? 무슨 종류의 직업이죠? 무슨 종류의 직업이니까, what kind of job이 의문사예요. 그죠? 자, 다시 봅시다. 당신은 내가 무슨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러니까, what kind of job do you want?까지는 일단 나와야 돼요. 그죠? 무슨 종류의 직업, 직업은 목적어잖아요. 그죠? 직업을 갖다 이러니까. 목적은 벌써 저기 나왔버렸어요. 그죠? That I get. 이렇게 하던가. 혹은 me to get.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복문을 만들어주던가, 오형식을 만든가. What kind of job do you want me to get? 하던가. What kind of job do you want that I get? 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취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어, 자, 어려운 건 어떻게 극복하죠? 반복. 자꾸 듣는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 강의, 자, 이거 이, 지금 끝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계속, 자, 텀을 두고, 자,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 일주일 후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한달 뒤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달 동안. 충분히 복습하시고 마지막 강의를 딱 끝내고 결론 내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습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자, 당신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나요? 자, 아, 이좀 간단한 문장이죠. 그죠? 에. 당신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나요? 자, 그러니까. 구조 보입니까? 주어 찾고 의문사 찾았다. What school? 졸업은 언제 했죠? 과거에 했죠. What school did you graduate from? 그 graduate는 2번 동사라 했죠. 2번 동사니까. What school did you graduate from? 자, from 다음에 대상이 사실 있어요. What school이 대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from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뭐 나는 작년에 졸업했다 이랬버리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I graduated last year 이러면 끝나버려요. 프롬을 안 써도 돼 그죠? 대상이 없을 때는 자, 구조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자. 나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의무죠, 의무죠. 요, 요거는 단문일 경우에는 서술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의문사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하면 why 의문이니까 have to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do를 보내야 되죠. 그죠? why do I have to 배워야 한다니까 to learn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have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하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음.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당신은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자, 당신은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자, 의문사가 왔어요. 어떻게? 자,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 것이 왔어요. 걷기라고 다고왔다 대시죠.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주절이, 어떻게 아세요?가 주절, 주절이돼요 그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종속절이고. How do you know that he became a lawyer? 그죠? How do you know that he became a lawyer? 이러면, 구조가 형성이 되죠. 자 그는 왜 우리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기를 원하는가요? 바라는가요? 자, 다시, 그는 왜 우리가, 자, 주어가 두번 왔어요. 그러니까 복문이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두번 왔으니까. 그는 왜 우리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기를 원하는가요? 이래요. 왜, 의문사 왔죠? why? 끝내기, 기가 뭡니까? 그 기라고 하니까 that, 그죠? 주어가 he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다니까 he. 자, 두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야죠. Why does he want? 자,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두가 아니고 does를 보내야 돼요. 그죠? Why does he want that we finish it by tomorrow? 자, 구조 보입니까? 자, 이번엔 대시 아니에요. 정속절이 대시 아니고. 뭐 다른 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당신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 당신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 어떻게 어떻게 뭐 누구도 나왔고 어떻게도 나왔어요, 그죠? 뭐둘다의문사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주절과 종속절을 봅시다, 그죠? 자, 당신은 어떻게 아세요가 주절이에요.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은 종속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의이는 의문사 접속사 후가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그 다시 봅시다. 당신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들어요 How do you know? 그죠? 어떻게 아세요? How do you know? 그죠?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자, 누구, 자, 의문사 접속사죠. 이거 의문사 아닙니다. 의문사 접속사예요. Who I met yesterday. 그죠? Who I met yesterday. Okay. 자. 자, 다시 봅시다. 자, 당신은 내가, 자, 주어가 두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문이에단 단문이 단 아닙니다. 내, 당신은 내가 요즘, 자, 요즘은 these days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알고 싶나요? 자, 당신은 내가 요즘 시간 부사겠죠 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 아예. 왜 알고 싶나요? 자, 이렇게 쓰니다 자, 주절이 뭡니까? 당신은 왜 알고 싶나요? 이거죠. 여기 그리고 종속절이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자,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죠? 알고, 알고 싶다 그면 알고 싶다. 싶다는 원트고 알고 싶다는 want to know죠. 그죠? 에, 여러분, 이게 동사구예요. 동사구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합니다. 뭐알 필요가 있다 하면 need to know고, 알아야 한다면 have to know고, 그죠? 아는 게 좋다면 should know예요. 알고 싶다면 want to know예요. 결국은 이게 동사구니까 일반 동사형이니까 왜 알고 싶나요? 이러니까 why do you want to know예요. 그죠? why do you want to know가 주절이고, 내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what i am doing these days. 자, 진행형, 현재 진행형.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뭐, 뭐 하고 있다가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죠? 응. 의역하면 내가 요즘 뭘 하는지 자, 뭘 하는지라고 의역은 됐지만 실제적 이게 직역 직격은 하고 있다. 그죠? 내면을 들여다봐야 이게 진행형인지 현재형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Why do you want to know what I am doing these days?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원래 의문문을 말할 때는 자, 그냥 끝을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 근데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그죠? 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만 끝을 올려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문사가 딱 시작되면 아이 사람이 상대방이 알아차려요. 아 이거 의문문이구나 질문이구나 이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냥 평 평이하게 이렇게 나가면 돼요. How do you know who I met yesterday?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끝을 안 올려줘도 돼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끝을 올려주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냥 쭉 나간다. 자 이렇게 기억해주십시오. 자또한번 봅시다. 자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왜 생각하세요? 자, why do you think죠? 그죠? 예.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자, 여기 어떤 패턴이 쓰였을까요 어. 아, 물론 그대로 뭐 동명사나 투부장사를 써서 To learn English is easy 이렇게 써도 되고 Learning English is easy 이렇게 써도 돼요. 그근데 여기서 우리 E2강정법을 한번 써 봅시다. 그죠? 예. It is easy to learn English. To learn English가 주어고, 그죠? 어. 다고 러니까 that이 들어갔겠죠,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that it is easy to learn English. 그죠? 와, 진짜 어렵다, 그죠? 아,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기본기인데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걸 극복하셔야 되죠, 그죠? 복습. 그죠? 복습밖에 길이 없습니다. 에이. 자,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구조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그죠? Why do you think that it is easy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Why, should, why do you think that learning English is easy? 이렇게 해도 돼요. 동명사를 주어로 쓰, 삼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두 강조용법을 안 써도 돼요. Why do you think that to learn English is easy? 자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써도 주어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어. 자 learning English is easy. To learn English is easy. It is easy to learn English. 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복습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걸 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최대한 쉽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복습하십시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Yes, I can. 그죠? 꼭할수 있다는 생각 꼭 가져 주십시오. 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기본기가 다져져 있으면 스피킹이 열립니다. 여러분 3개월 꼭 끝나고 나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꼭 저희 오프라인 영어 모임에 오십시오 어. 사실 이 3개월 과정 끝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1시간 2시간 영어로 막 떠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분들하고 여러분들 대화해 보시고 스피킹 연습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 주변에 그 스피킹 모임을 찾아가세요 어. 혹은 정의 스피킹 모임이 없다면 스피킹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 연습 안 하고 영어 넣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죠? 리딩과, 그죠? 우리가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리딩은 꼭 해야 되고 리딩과 스피킹 연습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리딩만 열심히 해서 스피킹 하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또 스피킹 연습만 열심히 해서 영어 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자꾸 발전이 되죠 그죠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죠 리딩과 스피킹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격이 안 돼서 못하겠다 성격 안 되는 사람은요 성격 되게끔 해야 돼요 그죠 에,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에. 자 그럼 바로 또 복습 들어가, 아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에 이끄는 접속사. 자, 6번이죠. 그죠? 어. 자, 6번. 자, 요번에 하나 해봅시다. as soon as 라고 해보겠습니다. as soon as. 아, 어, 요게 접속사로 사용돼요 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때를 나타내요. 어. 자, 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가, 뭐, 뭐, 하자마자. 뭐 내가 퇴근하자마자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사절 종속절에서 부사절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절은 따로 있고, 자 주절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종속절, 예, 네. 자, 자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마자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알다는 뭡니까? 알다. 알다는 know죠, 그죠? Know, k-n-o-w. 알려준다는 거하고 알다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 알려준다는 알게 해주다. 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역동사를 써야 돼요. let, make, have. 이렇게. 자, 알려주는 거 언제 알려주냐면, 저 보세요.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마자, 결심하자마자 내가 나한테 알려줄게 미래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 I will이에요. I, I will, I w i l 이렇게 씁니다 I w l l 자, 사역동사 let, you. 원형부정사 no. 자, 이거 O형식이죠, 그죠? 주어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I will make you know. 이렇게 해도 돼요. I'll let you know. 자, I'll let you know. ,인데. I'll let you know. 자, T하고 이렇게 붙으면 추가 돼. 추, 추, 추. I'll let you know as soon as. 자, 이게 접속사란 거예요. 어? I. 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다. 이건 좀 수거 개념이 있어요. make up my mind, make up my mind. 자, make up my mind. 이거 나 직역해 볼게요. 나의 마음을 만들다. 이게 결심하다예요, 결정하다. 오케이. 뭐 decide라는 동사도 있잖아요, 결정하다. 뭐 I decide my mind 이렇게 해도 돼요. 어.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쓴다는 거예요. 굳이, 자, 결심하다, 결정하다. 자, make up my mind. 아, 따라 해보세요. make up my mind. make up my mind. 결심하다, 결정하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내가 결심, 결정,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결심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어, 내가 결정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as soon as I make up my mind를 앞에서도 돼요. 주절을 뒤로 보내도 되고, 해석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따로따로 따로 해석해야 된다. 따로따로. 따로. 그죠?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언제? 내가 결심하자마자. 결정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내가 결정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부사절의 특성을 우리 배웠죠. 그죠? 자, 다음 7번입니다. 그죠? 자, 7번은, 자, e v e 자, 봅시다. even t h o 자, t h 요거는, 제가, 뭐라면, 이게 양태예요. 양태라는 건데, 그 한마디로 양태라는 건 상태예요. 상태. 그죠? 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도 자, 누구누구는, 뭐, 뭐, 함에도 불구하고, 자, 누구누구는, 뭐, 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해석입니다. even though. 그러니까 아, 그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태, 상태. 자, 양태란 말안 익숙하죠, 그죠? 예,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저한테 들어봤잖아요. 한세번 한 정도 들어봤죠, 그죠? 조금 익숙해졌죠? 음. 한번 들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는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자 부사절을 앞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사절 뒤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even though. 자,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even though. 그는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죠. he is가 he was가 됐죠. very sick. 그죠? 어. 자, 심표 찍어줘야 돼요. 부사절이 앞에 왔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다 하면, show up을 써요, show up. 짠! 하고 등장할 때, show가 뭡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은뭐좀 강조한다고 이렇 봐도 되는데, show up, 어떤 수거 개념을 써요. 에이? 이 show, 과거니까, he showed up, 이렇게 합니다. he showed up, 어디에? 거기에, there. 자, 그는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타나다, 등장하다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왔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왔다 he came 이렇게 써도 돼요 he came there 이렇게 와도 돼요 그죠 어. come의 과거 그죠 he came there 거기에 왔습니다 자, 영어는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부직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많은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중에 선택할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렇게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자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 he showed up there 이렇게 합니다. 에? 자 그는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매우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8번이죠. 어. 자, even if. 아, even도하고 조금 비슷한데, 해석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 이것도 똑같이 양태 상태를 나타내요. 오케이. 상태, 양태. 이 해석은, 요거는 비록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말 해석 안 외워진다 그랬어요. 요, 녹음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번 도우 해석이 뭐랬죠? 누구누구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누구누구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가 이번 도우의 해석이고, 이번 이프는 비록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할지라도가 이번 이프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죠? 누구누구 가라는 거는 주어고, 뭐뭐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를 얘기한다는 거.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누구가 뭐 하다가 주어스으로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이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 영어를 배우는 게 쉽다 할때 이2강조법법을 한번 써봤죠. 그죠? 물론 2부정사를 주어로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동명사를 주어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 이러면 it is easy to learn English.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면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그죠? 예. 그러니까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면 even if 이게 접속사고, 그죠? 어. 자, 네모 치세요. 네모. even if it is not easy. 자, 투 부정사, 아야이투 강조용법을 쓰는 겁니다. To learn English. 자, 쉬표 찍고, 쉼표꼭 찍어야 됩니다. 자, 비록, 자, 여기 주어가 뭔가 하면, To learn English가 주어예요. 맞죠? It's은 가짜 주니다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아. 자, 뭐 하는 게 좋다가 뭡니까? 강한 권유죠. 강한 권유. 자, you should l-d-s-h-o-u-l-d should learn English. 자, 그렇죠? 어? you should. 배우는 게 좋다. 조동사 구잖아요. 뭐 당신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need to learn이죠. need to learn. 동사 구. 그렇죠? 동사 구. 자, 자, 이런 형태의 문장.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이 영어를 배우는 게 좋다. 그죠? 이것도 양태다, 상태다. 그죠? 예. 비록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할지라도, 자, 누구누구는 뭐 뭐임에, 뭐 뭐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이번 또우죠 예. 자, 이번 조금 어려운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입니다. 예. 자 so that you can 혹은 may 자 so that you can 혹은 may에 so that you can 자 따라보세요 so that you can so that you can 자 so that you may 자, 읽어보세요. 자, 자, 입으로 익혀버리면 사실은 기억이 나요. 에. 눈으로 익힌 사람은요, 조금 힘들어요. 그죠? 에이? 에이? 입으로 익힌 게 좋습니다. 에이? So that you can. 오케이. 자, 요거는 그 부사의 기능 중에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 또 목적은 어떤지 아니까 For가 무엇을 위하여 할때 목적이죠. 그죠? 에. 그 목적이 부사의 기능을 나타내거든요. 어. 자, 목적입니다. 그죠? 예. 해석은 어떻게 하면, 해석은, 누구누구가, 자, can이니까, 뭐, 어, can이니까, 누구누구가 뭐, 뭐, 할수 있도록. 야, 이게, 자, 도록! 도록! 이 말이 중요해 자.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 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할 것이다. 뭐에?도록. 예, 그죠? 도록. 자, 하나 더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할수 있기 위하여. 자, 투부등사의 부사적 용법 할때 하러 하기 위하여 했죠. 그죠? 누구누구가 뭐뭐 할수 있기 위해. 수가 뭡니까? 리얼 수가 캔이죠. 그죠? 메일을 써도 똑같이 이런 뜻이 돼요. 메일을 쓰더라도 누구누구가 뭐뭐 할수 있기 위해. 자,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자, 이럴 때, so that 주어 캔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자. 자, 나는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자, 나는 당신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기 위하여. 자, 해서 어떻게 해도 해석은 상관없습니다. 에? 에. 자, 자, 주어. 나는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5형식. I want you to study hard 5형식 맞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까지가 5형식이에요 이 부사예요 hard는 열심히 라는 부사예요 부사 히자로 끝났잖아요 어. 들어가 봅시다 so that 그래서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기 위하여니까 있도록. so that you 다음에 주어 can이야. can이나 may를 써도 됩니다. so that you can speak English well. 자,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자, so that you can에다가 네모 쳐줍시다. 네모, 네모 쳐야 됩니다. so that you can, so that you may. 자, 나는 당신이 자 우리 말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자, 이럴 때 so that you can을 쓸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말에서 찾아내야만 스피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질문했던 이유 아시죠? 그죠? 해석에서 그 영어 패턴을 찾아내지 못하면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말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두세요. 어, 다음. 자, 10번이죠. as. 어, as는 뭡니까? 자,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라고 했어요. 자, as는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는 that이죠, that. 그죠? 어,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는 as고, 자, 봅시다. 자, as는 어지간한 에, 대부분의 부사절 접속사를 다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as가 because의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as가 when의 뜻도 갖고 있고, as가 even though, even if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이고, 무슨 접속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as를 일단 쓰십시오. 그죠? 예. 자, as가 가장 잘 쓰이는 게, 자, 봅시다. 자, 부대상황이라는데, 이게 참, 이거 문법책에 나오는 그 설명, 그 용어예요. 이 동시동작이라고 해요 동시동작 이 동시동작 부대 상황이라는 건 뭔가 하면 두절 꺼줍시다 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동시동작이라고 해요 야. 너 어제 그 시간에 뭐 했냐 이러니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이거야 자, 밥을 먹는 것도 한 동작이에요 TV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이거요, 그죠? 혹은 나는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도 돼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또 나는 요즘 뭐 취업 준비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이것도 보세요. 영어를 배우고 있다와 취업 준비를 하다 할때 동시 동작이에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부대가 하여튼 뭐 여러 명의 병사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두개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이게 as를 잘 쓴다는 거예요. 예. 자, 해석은 어떻게 하나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 자, 해석 중요합니다. 예. 자, 뭐라고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 자,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신문을 보면서 밥 먹었다. 그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자, 하면서야. 따라해보세요. 뭐, 뭐, 하면서. 오케이? 자, 누구누구 가는 주어고. 자, 누구누구가 뭐, 뭐, 하면서. 자, 이럴 때 as를 쓴다는 기억해 봅시오 자, 나는, 자, 취업을, 어, 자, 취업하는 거는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을, 직업을 얻는 거예요. getting a job. 그러니까 동명사를 쓰는데, 직업을 얻는 것이 취업이야. 동명사에 얻는 것이니까 동명사를 써야죠. 투본적으 써도 되지만 Getting a job 이렇게 합니다. 예. 나는 저 취업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다는 건 복합동사고에요. Be preparing for라는 B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 복합동사고 배웠죠. 그죠? Be preparing for에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류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getting a job 이렇게 가는 거예요. get a job은 취업하다고. 그죠? 취업은 getting a job이네. 그러니까 나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거는 자,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진행형이죠. 뭐 하고 있다. I'm learning English. 자, 요즘 뭡니까? these days. 그죠? 자 나는 요즘 요즘 시간 부사죠, 그죠? 나는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하면서? 자 as 자 나왔습니다. 어 as 자 복합동사고 as I am preparing. prepare가 준비하다잖아요, 그죠? 그 진행형이에요. 준비 준비하면서 가는 거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I'm preparing for. 자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오는 거예요. Getting a job. 자, 나는 취업. 이게 취업이야. 일을, 취, 직업을 구하는 것. 취업에. 나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케이.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As I am preparing for getting a job. 자, I'm learning English these days as I am preparing for getting a job. 자, 이럴 때 나는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부대 상황 동시동작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As I am preparing for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잘 생략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preparing을 여기다 딱 갖다 붙여 버린 거예요. I am learning English these days. preparing for getting a job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사실은 이 진행형인데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그 이게 현재 분사인데 이걸 사실 요렇게 쓰이는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그 as가 분사 구문을 잘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주절의 문장이 딱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현재 완료나, 아니, 현재 분사. 그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 자리에 탁 오면서 뭐가 시작되면 이걸 분사구문이라 이렇게 생각해 줘요. 분사구문. 거기서 왜 분사구문인가 하면 그, 그 부대 상황 동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as 주어 동사를 에즈 주어 비동사를 잘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한개 문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삼형식이잖아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삼형식이 일단 끝났는데 갑자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여기 탁 등장한다는 거야.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 에즈로 만들어지는 분사 구문이구나 에? 부대 상황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부,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예문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자 에저가 부사절을있끄는 대표접속사니까 어, 좀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나는 t v 를 보면서 집에 있었다. 에, 집에 있었다는 집에 머물렀다라고 그랬죠, 그죠? 과거니까 I stayed at home. 자, 그죠? 어. 자, 난 집에 있었다. 너이럴라뭐 했나? 그러니까 난 집에 있었다. 이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집에, 이거 부서 구조의 장방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서 구니까난 그러니까 집에 있었다.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watching TV. 자, 이렇게 딱 끝났어요. 이런 문장을 본다 말이에요. 그죠? 어? 자 이게 가만 보니까 TV를 본다는 동작과 집에 있는 동작이 두개 동시에 일어나요. 아, 이거 부대 상황이고 동시동작이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현재 분사가 나타나. 이게 동명사 아닙니다. 이게 아, 현재 분사예요. 그 현재 분사니까 아, 이게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구나. 그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As I, 자, M인데, 과거니까, as I was가 생각되는 거야. 너 일요일날 뭐 했니? 라고 했으니까, 과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s I was watching TV, 이게 생각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문장이 이렇게, 어, 얼추, 난 집에 있었다라고 할 얼추 끝났는데, 갑자기 뒤에, 현재 분사, 혹은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니까, 현재 분사가 거의 그한 7, 80%로 쓰이니까, 현재 분사 이렇게 해놓고, 기억해야 될 거는, 아, 이게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죠? 어. 그 이런 문장을 만나시면 놀라지 마시라고. 그죠? 어. 자, 11번. 자, 우리,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11번. 자, as 특수용법 봅시다. 자, as가 사실은 알아놓으면 알아놓을수록 사실 좋아요. 어. 자, 여러분들 그냥 내가 몇 가지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설명드립니다. 에이? 자, 우리 이름 말자 내가 알기론, 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기억하기론, 뭐 내가, 에? 그죠? 에? 어, 내가,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잘 쓰이는 거예요. 에? As I know. 자, 이게 뭡니까? 에? 이거 그냥 외우세요.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알기론. 에? 알기론. 알기론은,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우리 뭐, 뭐, you know, 뭐, 에? you know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실, as you know예요. 너도 알다시피 이런 뜻이에요. you know.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자, TV가 설기한 그, <웃음> 그 선수가, 그, you know, you know 이말잘 쓰시던데, 자, as I know 이럽니다 그죠? 어, 내가 알기로는 그도 그 영어에 관심이 있어요. 자, 관심이 있다가 뭐죠? He is interested in English. 그도 하면, 그 역시잖아요. 그죠? 그, 요, to, 이렇게 써줍니다. 심표를 앞에 찍고 마침표 써주는데, 요거, 저 to, to를 쓸때 독특한 방법이에요. 자, 그 도, 그 또한 영어에 관심이 있어요. 이랍니다. 자, 이 뒷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자, as I know. 이게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이, 이 뒷부분이 주절이에요. 그죠? 부사절이 앞에 온 거예요. 맞죠? 뒷부분 주의합니 내가 알기로는 그 또한 영어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as you know. 자, as I know 했으니까 as you know 합시다. 자, as you know. 자, 부사절이 앞에 왔으니까 실표 찍어야 되죠. 그죠? 에. 자, 해석은 어떻게 안하면 자, 당신도 알다시피. 자, 이거 익혀놓으면 스피킹에 잘 적용되는 거예요. 자, 뭐 하다시피. 자, 알기론. 그죠? 쉽히. 자, 어렵죠. 녹음해야 외우겠죠. 그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다고 뭡니까? be poor a t 그죠? be poor at. I am poor at English. 자, 요복합동사9죠 그죠? 복합동사구 기억하시죠? 당신도 알다시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자, 이런 겁니다. 암기하세요. 자 as I see, 자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기엔, 오케이, 자, 자 내가 그것을 보기엔 이렇게, 자야 니서 당신 생각 어때요? 이러니까 음, 내가 보기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as I see, 자 as I see 이렇게 합니다. 에? 내가 그것을 보기엔 이렇게 합니다. 에? 내가 보기엔 에? 쉽게 갑시다. 어. 내가 보기엔 그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He is, 재능이 다 뭐죠? Talented at music. 맞죠? 복합동사구. 자, 내가 보기엔 그는, 그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As I see it, he is talented at music. Okay? 자,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내가 보기엔. 자 누군가 나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그 내가 보기엔 이러면, 자 내가 알기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보기엔 as I remember, 자 remember가 뭡니까 기억하다죠, 그죠? 내가 기억하기론, 자 아까와 똑같죠, 어? 내가 알기론, 는 내가 알기론 as I know, 내가 기억하기론, 기억하기론, 자 어, 무슨? 대출 론도 아니고 그냥 <웃음> 자, 금융 대출 자, 론. 있죠? 내가 기억하기론 뭐예요? 그는 그녀와 친하지 않았다. 누구누구와 친하다가 뭐죠? be close to죠. 그죠? 과거고 부정이에요. 과거 부정. 예. he 과거니까 was죠. 그죠? he was not인데 붙여 봅시다. he wasn't. was not을 이렇게 붙여요. he wasn't close to her, her 자, be close to가 누구누가 친하다, 가깝다잖아요그 내가 기억하기론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녀와 친하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As I remember, he wasn't close to her. 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내가 당신한테 어?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나는 그곳에 가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 as i told you. 자, 이걸 자, told you를 붙이면 그냥 told you 이렇게 돼요. TY가 되면 추가 되고 DY가 되면 주가 돼요. as i told you. 자, as i told you. 자, 발음은 to 이 발음은 토우입니다. told. 자, as i told you. 나는 자, 그곳에 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이 있다가 뭡니까? be interested in 이잖아요. I am not. 관심이 없다니까. interested in. 자, 전치사죠. 뒤에 명사류가 와야 되겠죠. 그곳에 가다는 go there고, 가는 것은 뭐예요? going 써야 되죠. going there. 그죠? 어. 전치사니까 동사가 올 경우에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그, 거기에 가는 것에 관심 없다. 뭐, 당신 혼자 가라. 이런 뜻인지 몰라요. 자, as I told you,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자, 해서 그냥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시피, 얘기했다시피, 말했다시피,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의역은 마음껏 해석되는 겁니다, 그죠? As I told you.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자,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 자, 우리 부사에 대한 개념파가 한번 봅시다. 부사에 대한 개념파. 부사는 프리랜서다. 그죠? 위치제한도 없고, 어형식에 들지 못하고, 종이다. 해석의 원칙도 없다. 명사절은 해석의 원칙이 있죠. 그죠? 명사절. 자, 우리, 긴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또 노트에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빨리 적겠습니다. So as I told you, uh, frankly speaking, I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So check it out. Because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Talk with foreigners in English and also I want to Get a job. good, good job with my English ability. Ability. 자, 여러분, 노트 좀 적어 주시오 자, 여러분, 노트에 너, 너무, 너무 많이 왔나요? 어. 자, 노트 좀 적어 주십시오. 자, 이게 한 개의 문장이에요. 한개 문장. 어. 제가 이 문장을 그왜들었나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부사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끌어올려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애자의 톨즈는 배웠죠? 그죠? 어. 자,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자, frankly speaking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우리 부사류 플러스 절할 때, 그죠? 솔직히 말해서, I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나는 정말로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 왜냐하면 나는 자, 영어로 자, 외국인들과 자,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나의 영어 실력과 함께, 나의 영어 실력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여기서 주된 문장은 뭐겠습니까? 주된 문장. 그 아무리 길어도 주절이 한 개는 꼭 있어요. 그죠? 주절이 뭔, 뭔, 것 같습니까? 주절은, 자, 이거, 이거 부사절이죠. 애절 절이니까. 부사절이고, frankly speaking, 이거 부사류예요 부사구야, 부사구. 솔직히 말했어라. 부사구야. I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나는 정말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자, 사실, 자, 이게 주절이에요. 요, 요, 요게 주절이고, 자, 이거 부사절이니까 이게 종속절인데 앞에 와 있는 경우고, Because부터 이 끝까지는 전부 다 이거 부사절이에요. Because가 끌고 있는 전부 다 부사절이거든요. 자, I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이게 어, 나는 정말 really 하는 건 부사예요. 어, 주절 안에 또 부사가 들어있죠. 어. 자, As I told you. 부사절이 앞에 올수 있거든요. 그죠죠 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합시다. 여기 봅시다. because가 사실은 I would like to talk with foreigners in English하고 and는 뭔가 하면 등위접속사야 대등접속사야 그러니까 because 부사절 안에 등위접속사가 들어가고 I would like to talk with foreigners in English하고 I want to get a good job with my English ability하고 동격을 이루면서 대등하게 이루면서 b e c a u s e 부사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거, 이건, 이건 등위 접속사고, 이거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죠? 아, 이거는 종속 접속사고, 자, 이것도 as,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죠? 요거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죠? 대등 접속사. 자, 구조로, 구조로 보면, 이제 부사절이 맨 앞에, 저, 진짜 주절 앞에 막 부사가 두번 등장했어요. 그죠? 부사절이 한번 왔고, 부사구가 한번왔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위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as I told you, 하는 거는, 어?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자, 그대로 배웠죠. 솔직히 말해서 자, 부사류라는 거는 위치 제한이 없어요.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 그죠? 이 부사절, 이거 전체가 부사절이거든비 because 이하가. 예? 이 부분의 전체가 부사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체가 부사절이야. 결국은 이 부분만 주절이고 앞뒤로 부사절이 쫙 배치가 돼 있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자 신문을 읽게 되거나 어떤 그 원서를 읽게 되거나 뭐 영문 이메일을 받아 보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주절은 딱한 개야, 주절은 딱한 개. 한개 내지 두 개인데, 뭐, 두 주절도 등위 접속사. 그니까, 러 n 드나 버스를 이용해서 주절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면 주절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보통 주절은 한개 혹은 두 개인데, 앞뒤로 부사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절은 한 개야. 그죠? 부사절이 앞뒤로 막 중간에도 들어가요. 요, 리얼리가 부사잖아요. 그죠? 예? 인 잉글리시 이것도 또 부사 구야. 그죠? 사실 이거 전체가 부사 절이에요. 부사절 안에 등의 접속사가 들어와 있다는 것뿐이야. 예? also도 부사야. 그죠? 부사는 막온 천지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그죠? 흔들리지 말아 니까는 아, 이게 주절이구나 하고 부사류는 해석도 원칙이 없어.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이걸 먼저 해석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석해도 되고, 그죠?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어, 이거, 이거 굳이 뭐, 아, 아이를 먼저 해석하고, 종속절의 피, 해석을, 이거 연결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나는 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석 다 하고, 일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해석 어?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영어, 영어를 영어 배우고 싶다. 이렇게 끝내고 일단 들어가야 돼 부사절이니까. 그죠? 끝내 놓고 들어가.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내가. 그죠? 어, 영어로 외국인들과 말하고 싶고 그리고 뭐 나의 영어 실력으로 좋은 직장을 갖고 싶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어, 사람 듣다가 다까먹어버려잊어버려자부사 류, 부사류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체사구, 그죠? 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쓰이든 간에 부사류는 앞뒤로 막,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다. 중요한 건 주절이 한개 내지 두 개라는 거. 어, 그걸 꼭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 예. 제가 여러분들이 부사에 대해서 그, 적을 알아야 하여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절은 한 개고 앞뒤로 부사류들이 막 얽히고 썰켜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신문을 읽어보면 문제, 신문, 영자 신문을 읽어보면 문장이 막세개네개 다섯 개막 다섯 줄두줄세줄네줄 다섯 줄 이렇게 막돼 있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부사절 같아 아 이건 명사절 같아 사실 명사절은 종속절, 명사절은 그 작성을 안 해봤거든요. 아 이건 명사절 같아. 혹은 이거 부사절 같아. 이렇게 구분을 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절에 명사절이 끌려 들어온 경우는 있어요. 그죠? 어, 주절에 명사절, 종속절을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고 부사절은 주절에 들어가지를 못해. 오형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부사절이 오형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부사절은 주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따로는 온다. 따로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 됐습니다. 그럼. 자, 그럼. 자, 우리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자, 13번. 그죠? 어. 13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이게 대제목 1 3부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쳐보세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관계라는 말이 중요한데 관계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관계라는 말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 뭐 볼펜이란 단어가 있어. 요 볼펜이란 단어가 있고 뒤에 절이 이, 부스, 이 볼펜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볼펜하고 이 뒤의 절을 관계시켜주는 것이 관계대명사요 관계부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볼펜은 어떤 볼펜인가 하면 뭐 나의 여자친구가 어제 나에게 사준 볼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여자친구가 어제 나에게 사주었다와 볼펜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사실 니은, 니은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니은으로 내가 나의 여자 친구가 어제 나에게 사 주었다인데 사 준이 되가 사준 볼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어, 자,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는데 사실 관계 부사까지는 관계 부사도 조금 다뤄 볼게요. 근데, 관계 대명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익혀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관계 대명사의, 사실 관계 부사도 맞아요. 관계 대명사의 해석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 뭐, 니연이다. 자, 우리 형용사 의미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 뭐, 니연, 뭐, 뭐, 의, 뭐, 뭐, 리얼,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명사 의미에는, 뭐, 뭐, 미엄, 걷기, 라고, 다, 오, 다섯 가지가 있고. 그죠? 동사 의미에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의미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관계 대명사의 해석은 뭐라고요? 뭐, 뭐, 니연이다. 아까, 나 여자친구가 어제 나에게 사준 볼펜에서 니연이 됐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 자, 관계 대명사 절.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관계 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다. 자, 적으세요. 자, 관계 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에요. 나의 여자친구가 어제 나에게 사준 까지는 형용사 절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형용사 절이 돼 갖고 형용사의 기능인 명사를 뒤에서 꾸며 주는 거야. 이 볼펜 이렇게 꾸며 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 절이에요. 그죠? 왜? 뒤에서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니까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이 뭡니까? 명사를 꾸며 주거나 보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관계 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녹음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녹음해서 암기하고 네. 자또쭉 봅시다. 우리 형용사류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쓰일 수 없다. 이거 제가 몇번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형용사류는 독립적으로 쓸수 없다 그랬어요. 형용사류는 비동사와 함께 어떤 서술로를 형성하던가,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하면 be beautiful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어. 혹은 아름다운 만 갖고는 안 되고, 아름다운 꽃, 꽃, 뭐,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해서 명사와 합혀서 명사구를 이루던가, 명사절을 이루던가, 그렇게 해서 주어나 목적, 아, 주어나 목적이나 보호를, 어,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어,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인데, 어, 복습 잘 해주시고, 꼭 귀한 열매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